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약간 독특한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이 명품 시계의 브랜드는 까르띠입니다. 까르띠의 토노 그리고 듀얼타임 하나, 두개 시계입니다. 먼저 이 시계의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2.7cm 2 7 m m 이고요 러그를 포함하지 않은 위에서부터 아래가 4cm입니다. 40mm. 제품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까르띠의 토노인데요. 토노는 포도주병, 오크통 있죠.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가 불룩한 오크통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시계이고요. 듀얼 타임입니다. 듀얼 타임이라고 하면 위에 시계 하나, 아래 시계 하나 해서 서로 이쪽을 보시면 위에 위를 조정할 수 있는 크라운 하나, 아래쪽을 조정할 수 있는 크라운 하나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듀얼 타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칸 빼고 지금 현재 보시면 서로 같은 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서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래가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를 여행 갔을 때 시간을 위쪽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래가 여행을 간 시간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은 이렇게 위쪽으로 서로 다르게 맞춰서 이렇게 볼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아래쪽이 메인으로 보는 시계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면 아마도 이렇게 해서 봤을 때이 아래쪽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메인 시계 이지 않을까 이거 하지만 이건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위아래 아무렇게나 조정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먼저 다이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로먼 숫자 인데요 12 1 2 3 그리고 6을 보시면 6의 로먼 숫자는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역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되어 있고 육자를 보시면 역으로 되어 있고 9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둥그럽게 되어 있고 이 시계 이 아래쪽에 있는 시계는 12, 3, 6, 9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와 아래를 살짝 나누는 이렇게 브레이킷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다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 보시면 블루엔스가 이렇게 까르테의 특징이죠. 색깔이 블루 색깔이. 보이는 헨스가 시침과 분침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버클은 핀 버클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르띠에 에퍼런스 넘버는 이렇게 960, 90입니다. 보시면 750, 18개 옐로 골드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핀 버클 또한 18K 옐로우 골드입니다. 까르트에 써있고 여러가지 강인이 써있는핀 버클입니다. 750 이쪽에 보이시죠? 그리고 뒤를 더 보시면 750 당연히 써있고요. 이렇게 쿼츠 보이시나요? 배터리로 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토매틱보다는 좀더 사용하기 시기 편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프랑스 일반적으로 스위스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제품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까르띠에 토노 듀얼 타임 와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제품의 상태는 A급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예쁘고 독특하게 생긴 여, 일반적으로 여성용 시계입니다. 하지만 남성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와 같은 시계를 제시 직거래에서 해서 오늘 소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까르띠에 토노 듀얼 타임 레퍼런스 넘버 09090까르띠에 페리스 18K 옐로 골드의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